안돼 소, 어? 아빠 안아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잡 t sure. I'm n t r e i not r e i t r t e i n e e s o n e t s 혹숨은 <목소리가> 괜찮아? 가리 음음 아, <웃음> 이쪽 봐봐. 아, 지금. 아, 또다 아, 비행기. 비행기. 못 우와. 이다 호텔 엄마 호텔. 어. 발이 발이 발 <목소리> 어디, 어디 이쪽 발이? 음 아빠 여기가 호텔이야? 응, 여기가 호텔이야. 호텔? 그 응. 어, 빠르다. 오우 봐봐. 엄청 빠르다. 엄청 빠르다. 더 응, 빠르다. 오. 아니야. 오. 오. 이번 역은 워터파크역입니다. 내리시은 오른쪽입니다. This j o e is waterpark. The doors are on your ride. 엄마, 비행기야? 비행기가 내려왔어. 이번 역은 워터파크역입니다. This is t t e s p a r t e s waterpark. d o o 야너 are open. 어 아이고. 여기 잡고. 기이 잡아줄게. 여기 잡고. 치에서 여기 잡고. 여기 앞 강 데리고 가고 내가 고 아, 알았어. 엄마 여기 안. 열차도 강호가만 손들을 잡아 주십시오. 다음 정차역은 파라다이스 시티입니다. To inviting. Please hold on. The next stop is Paradise City. <먼리> <먼리> 음. 아, 다른 아, 다른 아, 다른 아, 다른 다 아, 다른 아, 아, 다른 쪽 아, 아, 아, 와 진짜 시해 비행기다. 비행기다 어디 있는 비가기 비행기, 작은 비와 진짜 가큰 비행기, 작은 비행기. 비 비엔냐. 스모 온 <웃음> 스모. 이렇게 스모도 온다 스모. 스모 <웃음> 스모 비 진짜 게나 난 저기 다다 저기 있다 저다다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그런데그런데 어! 저 떴다! 떴다! 아! 빠졌다! 이거 아쉬워? 이어서 여기 옆에, 옆에 봐 가봐야지. 여기 가기다또 어디? 어기가봐 아, 네. 여기 봐 여기 서 여기 서 보면 야 다 펴. 왜그 있다. 그렇지. 대. 여기파스 타임. 엄마 태국기 같아요. 태국기 엄청 큰 체국기. 박국기 이번이 어디? 바라다 있을 시키야 바라다. 오른쪽. 민스터리 너어디에라 우리는 공학뭐 우리가 우리가 여서 작해요굽고서그고고 오는다. 엄마 이제 다왔어 아니. <웃음> 이번 역은 파라다이스 시여역입니다 This s i d e is Paradise City. <웃음> 우와, 뭐큰 다리를 지나가는 거야? 그러네. 출입문이 닫힙니다. Doors are c l o s i n 열차가 출발합니다. 손잡이를 잡아 주십시오. 다음 정차역은 이이요이 내리 오른쪽입니다. This t o is administration car p l e x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이번 역은 독 청사역입니다. This t o b is administration car p l e x 다이만이요치아는만만고 인천 인천 천 인천 가 열차가 출발합니다. 손잡이를 잡아주십시오. 다음 정차역은 장기 주차장역입니다. train departing. Please hold on. <목소리> Next stop is long term parking. 이번역은 <목소리> <목소리> 장기 주차장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This stop is long-term parking. The doors are on your right. 이번 역은 장기 주차장역입니다. This stop is long-term parking. DOORS ARE OPENING 트위를 네, 미쳤습니다 네. DOORS ARE CLOSING 네. 열차가 출발합니다 손잡이 아. 잡아주십시오 다음 정차역은 인천공항인 인천 1칸입니다. <목소리> <스토라는> <목소리> Please hold oh, on. Next stop is i n c 1. 어, 내려가는 거맞 어, 내려가 있어. 완전 이 아, 저내탄거 같아. 그렇 이번 행은 인천공항 인터내셔널입니다. 내린 사 This j o b is h e o International a r p o r t Terminal o The doors are on your left. 에 버스가 있더라. 버스가. 이번 인천공항 일부 터는이 친구는 이친는이친는이 친구는 이이는이이 친구는 이는이 친구는 이친는거 아니야? 이친구이는이 친구는 이이 친구는 이이이는이이 아요니요 Doors are o